예를 들면 네. 나비가 알을 1년에 한번 낳는다면 그들은 이제 두 번씩 낳게 되었고 어, 네. 어 작년 논리적으로 보면 작년은 네. 따뜻했지만 네. 음 기온이 에이? 작년은 따뜻해 기온이 더 따뜻해져서 네. 알을 낳는 기간이